아 왜? 설마 또적응력 망할 로마. 쓰레기지. 게임. 게임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. 단지 더러운 것 뿐이지. 로바토 그럼 뭐하겠 자, 다들 안녕하십니까? 아 오늘 참 방송 키기가 참 싫더라고. 이상하게. <웃음> 이유를 잘 모르겠구만 근데 닥소2가 그런거에요? 아니면 스콜라만 이런거에요? 맵 구성 더러운거는? 누가 잘못을 한거야 이거는? 난 그게 좀 궁금한데? 초반 후반 나눠서 다 애들이 틀린거구나 그럼 둘다 잘못했네 뭐지? 뭐 뭐야? 소 복사되는 닥소 그립다 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업적 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업적을 딴거지 내 힘으로 딴건 아니에요 사실 쏠 노가다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었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나한테 떠먹여준거지 그냥 막 그립다거나 그런 감정이 없어요 전혀 원한테는 <놀람> 돌았나 진짜 제체 선딜 대체 어디 있는 거야? 난 정말 알 수가 없구만 1인치 펀치 모르냐고요? 아... 하긴 중세기사 싸우는 거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 되게 멋있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개판처럼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팔로 막 멋있게 배는게 아니고 막 싸움을 하더라고요, 다들 칠상 야, 안녕, 온슈타인 오랜만이다 인사가 좀 거칠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한거 아니니? 아. 음. 여긴가? 어. 아주 재미있군. 아 왜? 설마 또 적응요? 망할 로마. <웃음> 자식들아. 뭐야? 잠깐 <웃음> 이상하다? 쟤 죽으면서 나 공격한 공략, 나것 같은데? 뭐지? 스토리? 아니 뭐 스토리대로 볼 거면 은 순서대로 하는 게 맞긴 하죠. 근데 글쎄다. 스토리 자체를 이해한다는 거는 사람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. 와 이거 원래 없었잖아. <웃음> 한 마리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기 싫어지는데? <웃음> 급하기 싫어지는걸? 패턴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 그냥 몸만 그냥 늘어나는 거구나 쓰레기티 재미는 상대적 재미가 아닐까 이거는? 내가 보기엔 이건 상대적 재미 같아 제 얘기랄 아오 씨 몸만 뒤지게 맞네 진짜 <웃음> 스콜라 익숙해지기는 할만하냐고요? 제가 달리 무슨 말을 해봤자 만족을 하시겠습니까? 그냥 차라리 저는 아무 말안 하겠습니다. 킹받으니까. <웃음> 그나마 양날검 모션이 멋있으니까 좀 봐주는 편이니까. 그리고 이게 아이템 칸 있죠? 보면은 이 거지 같은 게 아이템 칸을꾹 누르면은 첫 번째 칸으로 이게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. 이게 안 돼요. 이유는 모르겠어. 이거 모션 좀 찰지지 않아요? 나름대로 기대해봅니다. 엘든링에서또 어떠한 제스처가 나올지 어떤 인성질이 나올지 <웃음> 나름대로 기대해봅니다. 사람들이 스콜라 장점은 안 보고 단점만 보는 게 슬퍼요. 단점이 압도적으로 크거든. 그래도 참 웃긴 거는 저의 인내심에 몇번 감탄을 합니다. 내가 아마 이 게임 하면서 욕은 안 했을 거야? 제 얘기라. 여기서 떨어져야 만날 수 있... 쓰레기기. 게 숨겨진 거라고? 다리 하나 건너기 싫어가지고 이, 이딴 길이 있다고? 대상해아 뭐야 <웃음> 캐링한 거야 지금? 근데 걔는 언제 소원하는 거예요? 소원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소원하는 게 아닌가? 캠프? 아니 어쩐지 안 보이더라이가. 텐트 속에 있다고요? 아 진짜 게임값 한다 진짜 꿀밖에 안에 계속 이건가? 아 이거네. 기적 주문은 매달 무조건 보아야 돼요. 아 그래요? 다른 거는 3연차때다 풀리는데 기정 기정만 그런 거예요? 다들 태양 메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<웃음> you don't know the way. Do you know the way?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. 게임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. 단지 더러운 것 뿐이지. 단지 더러운 것뿐입니다, 여러분. <웃음> 나저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아 이거 이거 오해요 오해 이거 아 오해야 이거 전혀 제가 죽일 생각을 아니 한게 아니고 3보고 2보니까 굼떠보이네요 굼떠보이는 게 아니고 굼뜬 거 맞아요 이것도 잘못하면 은 낙사하지 않나 어 내가 말을 말아야 되는데 근데 얘는 뭐야 아씨 빨리 올라오시네요. 로바토 진짜 좀 궁금한게 있는데 스콜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런가요? 좀 딸려요? 저거좀봐 원했을 땐 이러진 않았는데 내가 뭔가 크게 오해를 하는 건가? 뭐지? 내가 아는 스콜망자들은 프로페셔널하고 스마트한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? 내가 큰 오해를 했었던 건가 지금까지? 와... 배경이 참 이쁜걸? 와 정말 극임입니다 근데 웃긴게 뭔지 알아요? 다른 사람들 사인을 안 그었어 그만큼 더럽다, 베비 너희들 들켰지? 솔직히 너희들도 차마 여기는 사인을 못 끊는 거지 아 말해봐요 빨리 다 알고 있어 차마 너희들도 여기는 여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오는 거잖아 지금 이 게임에 대한 철학을 아십니까 다들? 이분 뭐하시나? 선생님 뭐하세요? 바로, 바로 오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 돌려보내는 게 뭐죠? 키가? 나가 뭘 오고 있어? 저기서 제스처하고 있구만 이거 하고 있구만 이거 요거 하고 있구만 멀리서 그럼 뭐하죠?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더 하려고 했는데 이 꼴맘이 마음이... <웃음>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UI 같은 거 뭐가 더 좋아 보이냐고요? 엘딧링이 좋아 보여요 엘든링이 더 좋습니다. 왜? 말문이 막혔나? 왜3리라고할줄 알았나? 이젠 아니야. 3만 게임이 이제. 이제 대세는 엘든링이다. 솔직히 체력 반는 스콜라가 제일 좋은 것 같다고요. 아, 그럼 스콜라 하세요. 엘든링 나와도 스콜라 해라. 아니 씨. 전법이요 아니, 나는 1대1 맞고라를 하겠다. 내 존심이 허락하지가. 진짜. <웃음> 아 씨. 아 씨, 라스 했어. <웃음> 내 저럴 줄 알았어. <웃음> 알고 기다리고 있었거든, 다리에서. 와 잠깐만. 뭔데미지저 이게? 아, 그래. 저조돈 대학 거인들이랑 싸우지. 대단한데? 끔찍한 것들만 남았다고? 빨리 캡처해놔요. 이거 여러분들이랑 나랑 해야 돼, 이거. 뭘 끔찍해. 너 나랑 해야 돼, 이거. <웃음> 무슨 소리야, 너 나... 와 진짜 푸른 용철 잡아야 되나? 갑자기 급 땡기는데? <웃음> 근데 푸른 용철 잡는 게 진짜 여간 어려가지고 그러니까 용철이 어려운 게 아니고 가는 길이 어려워요 가는 길이 사실상 문제거든요? 저기를 어떻게 가냐가 문제라서 쌍대검안 봤으면 그냥 넘어갔는데 아왜 고성능을 왜 탐내냐고요? 갖고 싶으니까 노망이란 원래 그런 거지 일단 룩부터 보지 멋있는가 그것부터 보지 나 홀망 파티냐고요 예. 네. 어쩌다 이렇게 됐네? 얘볼 때마다 PTS d 온다 임파슴? <목소리나> I 아, <시발. 웃음> 런다니까 놀랍게도 저게 정상입니다. 어이씨 깜짝이야. 네, 하반신은 미인이네. 어? 불어설 꺼내고 있었는데. 아이거 <목소리나> 사람 뭘 하고 있는 거야? 저 사람은 뭐야? 시청자였나? 아, 맞네. 진짜 여기도 이제 망자루 파트가 다 됐구나. 그래도 스콜라 가끔 해주실 거죠? 아, 왜또 <웃음> 한편으로는 또 고통받는 거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스콜라인가 또 생각을 합니다. 유튜브에서 아니척하라니 정말 왜안 나오나 했다. 아, 짜증 나 진짜. <웃음> 처음 왔을 때 감탄했잖아요. 썩을 것들 하면서 정말 대단한 게임이야. 여긴 뭐랄까 인간의 악의가 느껴지는 그... 안 통하지? 척. <웃음> 그니까 러 비겁하진 않겠지? 너도 암술 썼잖아 나한테. <웃음> 아... 됐다. 됐어. <웃음> 길고 길었다 진짜 뭘 수고해요 여러분들이 더 수고했지 진짜 여러분들 아니었으면은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<웃음> <웃음> 야 쩐다 이렇게 보니까 야 장난 아닌데 <웃음> 야 3링. 3링 3키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야. 와 너무 편안하다 진짜 너무 편안해. 어 진짜 제가 원했던 프로필이에요 이게. <웃음> 사실 여기 여기까지였는데 이거 완성주의자 전시대 이거까지니까 진짜 야 장난 아니다. 이제 이거 다음 엘든링 나왔을 때는 전시대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엘든링까지. <웃음> 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. 음, 전 진짜 이대로 만족합니다. 아, 아 11시, 12시 다 돼가네, 이제.